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23장 23장 39절부터 어, 43절까지 제가 봉더게 달린 행악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아니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그늘 이에 당연하느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가로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47절 백부장이 그대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라 되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어 예수 예슈, 따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라는 순서로 오늘 몇 번째냐 네 번째 네 번째 아, 아.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될줄믿으시기 어,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 어, 고난주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어, 변화가 더 변화가 또 세상 서 세상 사람에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 아주, 아주 약한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도 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편안해요 편안 아멘 아멘, 아멘. 아, 아멘. 아멘. 아, 아무리 약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백성에서 왜 심판합니다 <웃음> 지옥 백성에서 한나라 백성으로 편하게 되는 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소 5장 1 0 7절에 그리스도에 들어오면 세상 사람의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에서 그리도원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되었다. 이전에 여러분,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했던가에 세상에서 여러분, 그 뭐, 어, 뭐, 사기꾼이나 깡패나 요새 뉴스에 깡패 얘기 잘 나오더라. 깡패나 건달이나, 뭐, 쓰리, 쓰릭, 쓰리, 쓰릭, 쓰리꾼이 뭐야, 쓰리꾼. <웃음> 그런 사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줄 믿으시바랍니다. 저는, 어, 초등학교 다닐 때, 어, 애, 기 애기 건달이었어요, 애기 건그러 건달이었어, 건달. <웃음> 주님을, 저는 주님을 만난 줄 믿으시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얘기 안해요 응? 나는 여러분 주 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할렐루야 네. 변화되어 어, 복음을 잘하는 복음을 잘하는 어, 목사가 된줄 믿으시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응? 저는 네. 세상에 있을 때 어, 대학로에서 어, 배우창을 했어요 네. 그것도 뭐 시시한 이름 배우가 아니고 아, 정말 그뭐 텔레비 안 나왔어 그랬지 주인공만 했던 걸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화 감독한테 차를 세가 겁니다 제 후배 영화 감독한테 차를 씁. 아 그래서 아이 장선 배우 씨 어떻게 지내 썩아나 하늘나라 배우가 됐다고 하늘나라 배우가 하늘나라 하늘라 복음을 나 복음을 잘하는 하늘나라 배우가 됐다 내가 그러니까 웃더라고 할렐루야 복음 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잘하는 게참 나는 후회가 없어 목상이 후회 있어요 후회가 없어요 나만에서 어?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다메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원 고난 중안에 포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내가 맨날 만났는데 또만나다고 그랬어. <웃음> 맨날 만나도 맨날 만나야 돼. 네. 그럼 어제, 어, 어제 저녁에 식사하셨지안 했었어요? 식사했는데 오늘 밥, 밥 먹지 말아야지. 하나, 음? 아,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도발는사도발는 여러분, 그의 가구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죽어야 끝나는 거야. 서도 네. 우리 얘기는 아이고난 나이가 많아서 복음 못전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야.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런 죽는다는 거야. 내가 복음이 중단되는 건 죽으면 끝나지만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나라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해야 돼. 응? 어? 할렐루야. 우리,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하, 이만한 은혜를,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말이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여서 못 보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 은,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은혜로 살아야 탈이 없어. 따라서 은혜로. 은혜로 살아야. 배탈의 성지로 살다가는요, 야, 합시 뉴스 들으면 막 끔찍해요. 그냥 팍, 어? 뉴스만 들기만 하면 누굴 죽였다는 얘기야. 그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 사 여러분, 뭐, 그래서, 어, 예수님을, 그래서 요새는 우리 더욱 세상이 흉흉하고 살기 어렵고 세상 어려수록 더욱 은혜를 세게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스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고재봉 고재봉 고재봉이라는 사람 제가 그 내가 그걸 얘기 듣고 고재봉이가요 그, 그분이 뭐였냐면 군인 군인일 때요 말씀은 어, 뭐냐면은 시편 1편을 일편을 총 저... 말씀. 일편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야. 어? 지금 오늘 보니까 그냥 주위를안 섬기고 그냥 돈만 타고 외국으로 나가 살고 또 강원도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네? 복 있는 사람은 주일날 성전에 왔어.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고 싶어도 거시가 없어 못 가고 그건 복 있는 거야 거시 돈이 있어서 어디가 버렸어 <웃음> 그게 복이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바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제가 청성교도소에 지금 무기수한테 계속 어, 성교이를 성교비를 보내주고 있네 아직 그 얘기를 좀 하... 근데 이 고재봉이가요 이 대대장 저는 저는 군대생활할 때 대대장 대대장 대대장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대대장 집에다 애들 가르켜 고 대대장 애들 가르켜 주고 막 그러고 대대장, 대대장이 대대장막 대대장 사무실에 가면 막 사무실에 가면 출삭 자기렸어요 대대장 집에서 사퇴해 대장 집에 사택에 가면 대대 장이 반바지 차려서 어, 대수 왔냐 돌어라 이렇게도. 근데 이고제보기가요 요 대대장 워카 하나를 훔쳤어. <웃음> 아, 대대장, 대대장 집 왔다 갔다 하다 워카를 훔쳐서. 그 대대장이 워카를 대대장이 워카를요 훔치니까 대대장이 화가 나요. 요노고제보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육군 형무소로, 육군 형무소로 보내봤어, 육군 형무소로. 그래서, 육군 형무소는 군인들만 가는 형무소에 딱 보내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야, 너는 뭐 때문에 왔냐? 너는 뭐 때문에 왔냐? 어, 나는 주먹이 건질근질 해가지고, 쫄따구를 패가지고 내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응? 어? 그 다음에 또 너는 뭐고제부님뭐 너는 뭐못 뭐 때문에 왔냐니까 아 나는 재수 더럽게 없어 죄송합니다 이 세상 번호로 쓰는 거야 나 대대장 워크하노 훔쳤데 그 자식이 날형무써 보낸 거야 <웃음> 사실 그대로요 아 그래서 근데 야 인마 너 그렇게 그 사람이 있잖아 야야너 인마 햇빛 훔칠 게 없어 대대장 워카를 훔치다, 마너 잘못했구만, 임마. 너, 너, 너, 너, 나갈 나가서 나 그러지 마. <웃음>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야. 어? 아멘? 나 그러지 마. 그런데 옆에, 옆에 한 친구가 있는 거 아, 이거 대대장 그, 그개자식 성질이 더럽네. 고대로하는 거야. 아이고, 워카를 훔쳤다고, 어? 워카를 훔쳤다고 쫄벽을 연구소 보내? 나 같으면, 나 같으면 내가 당장 지금 당장 튀쳐나가가지고, 내가 대장깨꽤 간다. 이렇게 얘기 거야. <웃음> 이거 좋은 게 나쁜 게요. 어, 나쁜 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원수마귀가, 원수마귀가, 그래도 우리 저도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씩 들어와요. 어? 그래서 그러나, 어? 악한 생각이 수십 번 들어오지만 나는, 어? 이 말씀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크, 그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고재부이가그 얘기를 딱 듣고 그 말을 믿어버린 거야. 어? 그래, 해도 우리 대대장, 해도 해도 너무하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용서해, 날려주면. 어? 어, 용서다. 뭐든 나한테 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 요새 난리야, 난리. 정치판도 난리고. 종교판도 나리고 어? 악을, 악을 악을 악을 악을 악을 아보로 갚지 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게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악한 때 그래서 돈 있다고 차려가면 됩니다 이? 없다고 그래요 납치돼 납치돼 <웃음> 그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똘이 없으니까 어? 장, 장 목사가 은행 은혜, 은행에 돈은 50억 갖고 있다 소문 갖고 있으면 그누가또 소문내가지고 또 밤에 몰린 담치해가지고감사해감사해러 <목소리> 여러분 네. 고재봉이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날로 담타먹고 도망가가요 그날로 어? 이게 악한 게예요 그날로 담타먹고 가가지고 몰래 자기 부대에 도끼 하나 갖고 간거야 어? 몰래 담타먹고 도끼 하나 들고 간사로 들어가요 간사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 간사로 들어가 이게 내가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을 말한거야 어? 할렐루야 네, 네, 네. 복음의 능력 이수의 능력 어? 찬양하나 좀 땀좀 식히고 합시다 네, 네, 네. 소리가 좀게 땀이라 흥분한 사람이었어 내가 근데 요새는 그럴까 그럴까 아이 참할렐루야 아, 감히 그지마 그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기 하겠습니까 타고 들어가 묻지마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도끼를 휘둘렸어 야 내게 읽고 보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도끼를 휘둘려서 일감목일 대대장 식구 대대장님 사모님 에세 명을 깨끗하고 도망을, 응. 구파발에 통화, 토마, 서울로 도망하는데, 뉴스에 그날 버스 타고 내 뉴스에 착착, 어, 12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어, 전잠 무슨 대대장이이 어, 정도 알수 없는 쾌활의 새끼를 받아. 그러니 다섯 명이 깨끗하죠. <웃음> 데 어, 근데 이고자별과 죽이려는 어, 대대장은 K 대대장인데 어? M 대대장을 다른 대장을깨해버려그 사람 얼마나 얼마나 억울해 그죠 시술수 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눈이 토오화 앞에 내가 억울한 사람을 깨겠구나 억울한 사람 그래서 잡혀서 사형 원들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가 이제 어, 교도 선교를 하면서 분해가지고 분해가지고 고자분이가 분해가지고 폐 이게 이 이마를 베게 들이박는 매일. 아이 미치겠어. 아이 미치겠어. 그러니까 너 피를 어 그래서 막. 이제 시간 시간이 단축된다. 막그래데막그래다막 막 간수가 묵과라도 야, 내 세상,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은 고제봉을 버렸지만 거기에 어느 권사님한 분이 그 뉴스를 듣고 계속 계속 사랑의 편지를 사랑 사랑의 편지를 넣어주고 그리고 영치금도 넣어고 막 편, 편지를 편막 쓰면 그 편지를 에? 이런 편지 쓰지, 쓰지 마이게 <웃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할렐루야 오늘 한국 기도가 뭐 돈이 없으니까 뭐교회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진정한 사랑이 없어서 문제 는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몇년 3년을 편지를 쓰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성경책 하나를 넣어줬어요 그권사님이성경책 하나를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사님이성경 잘났다. 그 넣었는데 하도 3년을 그렇게 하니까 예의 고재봉이가 예의 시이제뭔 책이 하고 탁 펼쳐봤는데 눈에 싹 들어오는 게 시편 1편 내가 시편 1편을 외웠어요 시편 1편을 탁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조치하게 하고 여러분 귀신들이 팍돌아와 귀신들이요 내가 영원의 눈을 열어서 봐. 귀신들이 팍 악, 악한 귀신들이 팍 돌아다니면서 막, 막 돌아다니면서요 막 악, 악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먹고 흥분한 사람한테 쏙 들어서 바람집이 역할을 하는 거야 야너참냐 가서 거식해버려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성령이 그 성령의 능력은요, 성령의 불은 어마어마 뜨거운 불로 옆 가는 거예요. 어, 성다성다 목사님, 목사님, 성령의 불벼락을 내려주세요. 요새 우리 부흥에 성령의 불벼락이 내려와 안 내려와요. 되놓와요 할렐루야 나도 나도 이 시시한 사람아 여러분 내가 내가 옛날 나도 이렇게 시시한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내가 간증하면요 여러분 못 들어 시시한 사람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뭐 그냥 어. 근데 내가 성령의 불벼락을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벼락을 받고 제가 변화된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서 아 근데 성령이 불이 탁 아악한 고작 고자, 나쁜 고작 씨고 그 얘기만 했으면 야 재봉아 너 가만 있냐 나 같은 담 타먹고 넘어가가지고 꽉깨해 버리겠다 고게 무슨 게야 좋은 게야 악한 게야 악한 게요 고그 얘기만 안 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그냥 6 개월 살고 나평로 살는데 았그 악한 게 넘어가 그 고개 고개 막이야 막이야 오늘 우리도 마귀가 여러 마귀가 예배드리지 마라 붕에 가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은혜 받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어, 기도인들 준미네 시원한다 네, 은혜 받아야 네. 준비미네 시원한다 이. 할렐루야 네. 그 은혜 받으면 다서 은혜 받으면 네. 탈이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데 은혜 받으면 네. 탈이 없어요 아, 아멘 네. 그래가지고 크, 막 눈물을 피우니 쏟아가면서 시간이 이 시간이 밟아있만사서 그러면서 이 고조병이가 이제 이찍기도안 하고. 네. 그래가지고 6개월 울는데, 으아! 으아! 웃으니까 간수들이 고조병이 이제 머리를, 머리를 박아서 고조병이 미쳤다고 말이야. 6개월 울고 성령께서 야, 너 인생이 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도를 해라. 근데 그래, 고조병이 여러분, 고조병이 저 교도소에서 300명을 전도했습니다. 300명. 여러분, 300명 전도했어요? 300명이 그래. 야, 나 고재봉이야. 너 알지? 알지, 이 자식아? 나 예수 믿고 세 살은 됐어. 나 이때 살 날이 얼마 안 됐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이 자식아. 고재봉이 300, 을 마지막 그가, 차, 그가 한 날아가는 마지막, 한 날아가는, 한늘 마지막 장면을 얘기할게요. 한 날아갈 때 그가, 차, 자기를 향해, 이거 군이니까 이제 총, 총으로 쏜다 말이야. 난 당신들, 미, 아니,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또 예수 믿고 나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차,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나에게 총을 쏘시오 하고 무슨 노래를 불렀나요이 노래를 불렀 불러볼까요 근데,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는 너무너무 아팍, 너무너무 아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뻤어요. 근데 여기서 내, 내 머리 에 악한 꾀, 악한 꾀를 따서 악한 꾀야. 악한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목사 중에 내가 귀신을 잡는 목사가 되 되겠다. 믿거나 말거나. 네. 할렐루야. 네. 총을 그래 얼굴이 확 흘리면서 <웃음> <해지면서> 총을 빡 <웃음> 썼다는 얘기에요. 총을 본물로 돌아갔어 빨리 해야 돼. <웃음> 여러분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마요. 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서 어 유, 로마이, 로마는 마 너무너무 찬양한 나라에 사람을 죽일 때 양손에 못 박히고 양발에다 못, 못을 박, 받아 십자가에 탈을 놓고 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가운데는 예수님이고 양쪽에는 강도가 둘이 달려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예수님이 강도를 변화시키고요 아멘 저는 옛날에 무당도 변화시켰고 무당도 변화시켰지만 강도는 아주 변화시킨 적이 없어 그 다음으로 본 말씀을 들어보실 거라 무엇이 예수님의 무엇이, 무엇이 강도를 변화시킨냐참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 근데 강도는 왜 변하다냐 우리가요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나를 피방하나 어? 나를 교회에서도 그래요 집사님 아무이가 집사님 욕하던데 <웃음> 그래? <웃음> 어떻게 해? 아 집사님 뭐 개같다고 그러던데 내이 네. 네, 쫓아가서 내가 확 해버리 도안해버 해버리 도 안해버리 래참 그, 그래? 아, 나, 내가, 내가 그렇게 되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복을 주려는 거구나 이렇게 넘겨야지 아메? 네. 알렐루야 네. 그래 쫓아가서 또 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아멘. 네? 그, 그러면 천국 가요, 못 가? 못 가요, 못 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치우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 십자가에서요, 이 대모실 여기다 박는데, 이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마취도 안 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거를 확 때리면 그 맞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 워근데 이걸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못을 어? 그 예수님이 못 박힌 건 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못 박힌 건누희제 때문에 누구 제 때문에 당신 이제 때문에야 아니야 누리제 때문.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과거 과거를 묻지 말아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뭐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야 그럴 때건드렸다는데 이렇게. 크게 소문내고 되면 안돼 할렐루야 이 현재가 중요한 할렐루야 네. 현재가 중요한 거야 나는 과거를 묻잖아요 과거를 어? 아멘? 근데 못을 팍 내가 망치 가져올 것다 못을 확박으면 여러분 벼락 맞아 봐서 벼락 그그 그 느낌이 벼락 오만 볼때 벼락을 팍맞는느낌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때 보통 반응이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보다 이거 더 세다는 거야 어어아 개새끼 하고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웃음> 예수님은 탁 다치면서 그러면서 강도가 이렇게 본 거야 나는 뭐 아파서 막막욕이 한편 강도 막 별력을 다 했을 거야 못 받는 로마군에 로마가 망해라 이. 이렇게, 막 욕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운데서, 자, 보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셨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등의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아 예수님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때문에 아픔이 덜라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 아 예수님 하나님인데 뭐 아프겠어 신통력으로 아니야 나도 예수님도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이 근데 그밑에또또막그 밑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팍 비웃는 거예요 누가 나 비웃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어 여보 목포터 목사님 오늘 강단 어제께 잠을 못 잤나 강단에서 오늘 강단에서 서 뻥치시는 그런 뷰스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은가 예 근데 이거는 <웃음> 어? 야, <웃음> 이런가 밑에서 야골이 그 거야 예수님 예수님 좀변화변좀 세대 맞았는데 막 정신이 막 흔한데 <웃음> 야, 성자를 <웃음> 알고 사흘만에 짓겠다는 자야 우러는 <웃음> 아, 거야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웃음> 네? <웃음> 네? 네가 너를 구원하여 보라 네? <웃음>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자 <웃음> 자식 제가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 못하네 <웃음> 요런.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어? 하나님 저놈들에게 <웃음> <웃음> 불별악을 내려주세요 어? 그런데 이 강도가요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는 죽이 되 예수님 예수 한번 우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따서 예수님을 예수님을 닮자 응. imitation 응. of christ 리스도를본받아 e l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교회다니 남은 의미가 없어 할렐루야 네. 알고 계셔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다니 다 천국 못 가고 치우기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누굴 원망해 어?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이 강도가 차번 이번, 이번 저 입에서 욕이 나올 때나이고안 나오고 아버지여 아버지요 저들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여기에 뻥 가버린 거야 어? 강도가 여기서 간 거예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용먹어가면서이개년아 편지 쓰지 마라 그러면서도 고셩하게 3년을 편지 쓰고 영 지금 내가 널 도와준데 네가 나보고 개녀라고 년 그랬냐 나하고 인연 끝났더니 하지 아냐고 고셩하게 사랑을 베풀어 준 거야 어? 아메? 예수님 여러분께 기독교의 네. 위대한 점이야. 아멘. 예, 기독교, 이게 예 예수교의 위대한 점. <웃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이 완악한 강도가 <웃음> 녹아내리는 거야. <웃음> 그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나는 성질이 과약해서 강도 짓을 해서 십자가에 들었지만. <웃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이 찬스를 어,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찬스를 저도 내가 인생 마지막 지금 찬스를 온거내 내가. 내가 이제 포금천하다가 아, 어찌를 할지도 있지만 마지막 지금 찬스를 잡고 내가 참고 할렐루야 강도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가 있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초롱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름데 내, 내 어깨를 가로막는 자채워버려도돼 가로막는 자도 할렐루야 용서하는 용서의 정신을 갖기 를해시름을 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다, 다 용서해야 돼. 그때 위대한 능력이 나한테 나타난 거야. 그래서 강도가, 주요, 텅신의 나라에, 오늘 밤에, 텅신의 나라에 가거든, 날좀 데려가줘요. 멋있어, 안 멋있어? 그게 한편 강도는, 야! 너무 아프다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이 자식아 이런데 이안배강도는이 진실로 자기 죄를 이웃죠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오를 날을, 날을 좀 기억해 주실려니까오드리게께서 오늘,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야. 예수님의 사랑의 농도가 이 500도, 1000도, 1500도, 200, 2000도, 3000도. 막 뜨거워. 너무 막그 주림에 막 용서와 사랑이 막, 막, 너무 뜨거우니까 강도가 녹은 거야. 강도가 잠깐 찬물에서 어디 갈뻔 했어요. 바쁜데 탁. 예수, 강도가 예수님 손잡고 하늘나라로 참, 응? 네. 간절기도으시바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 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여러분 새로운 변화 역사를 경험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하는 물을 말씀 마치겠습니다.